박보영의 <웃음> <웃음> 비하인드오 뭔가 되게 더 이렇게 해 놨었어요. <웃음> 이 연락을 좀어 <웃음> <안녕하세요. 웃음> 그래서 오늘 아까 되게 걱정했는데 영화가 왜 오늘 오시는 거예요? 이러면서 이렇으면 응. 금방 이 메이크업 집안이 거요그고 <웃음> 이제 또그 다음에 또빛쫄딱 아아 있어요 네. 오늘 비 쫄딱 일단은 예. 뭐 어차피 뭐 크게 해봐. 그것만이... 많이 찍으러 온건 아니겠는데 음.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냥 온거 같진 않그러기 너무 그런 거들고어 <웃음> 이 좋네요.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. 좋아요, 좋아요. 저 오늘 또 실수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. <웃음> 아, 오늘을 위해서 깜빡한데? 갈고 닦았다, 알았지 얘들아? 그럼요, 그 오늘의 실수는 <웃음> 있으면 안 돼. 입으로 막고 싶다 열심히 하는데. 손 연기 잘했어요. 연기 니까?